북한을 보면은, 북한은 아주 심플합니다. 본인들은 핵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만 발전시키면은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미국과 부단한 노력,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본인들은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데